안녕하세요, 모험가님. 어깨 위의 요정 MC 레이라입니다. 안녕하세요, 망냉이에요. 네, 오늘 또 추석을 맞이해서 저희가 한복을 입어봤는데요. 저 한복 어때요? 잘 어울려요? 어, 역시 우리나라의 이 한복은 네.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냥 음, 음. 누가 입든 정말 아름다운 생각합니다. <웃음> 아, 누가 입든요? 네. 아, 레이라가 입어도, 아, 한복이 아직 그래도 아름답다.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? 알... 네, 알겠어요. 아, 그러면 이렇게 추석을 맞이했는데, 뭔가 특별한 거 없나요? 어, 준비했어 선물? 추석 선물? 삼행시! 삼행시요? 한가위로. 한가위 삼행시요? 네, 거절합니다. 어. 아, 선물 없어요? 어, 제가, 제가 해드릴게요. 맞아. 싸우지 마세요. <웃음> 하나 둘셋한 가. 위 위, 오! 아, 나는 또 그냥 쿠폰이 아니라 삼행시만 준비한 줄 알았는데 뭘 준비를 해 오셨네요 또. 아, <웃음> 아, 그렇게 되나요? 아, 너무 센스 있었습니다. 그럼 우리 모험가님도 추석을 맞이해서 더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 검사 은 모바일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. 네, 모험가들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. 안녕. 아이들로 컷. 컷. 오